그래서 이번 하락이 어, 다시 한번 하락장에 이제 시작이 될 건지 아니면 이전과 같은 조정 이후에 반등을 만들어내서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기가 될 건지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플루투스의 콩콩입니다 여러분들 모두들 힘드실 텐데 네, 힘내시고 오늘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겪고 계신 하락장 아, 요거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9일날 네, 부처님 우신날이죠 큰 하락을 이제 시작으로 지금 아무기를 맞이한 코인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락장을 처음 맞이한 코리이들을 위해서 네, 이번 하락 상황과 그리고 기존의 하락장 사이클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아, 이렇게 좀 살펴보는 네,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하락의 이유가 뭐 이것저것 많습니다. 일단은 뭐 일론 머스크의 비트코인 결제 뭐 취소 때문이다. 아니면 뭐 중국의 퍼드 때문이다. 뭐 이런저런 소식이 많은데 솔직히 어떤 것 때문에 이번 하락이 시작됐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락의 결정적인 이유는 6만 불 수준의 그런 패러다임을 넘어서지 못하고 결국에는 추가 이 시장에 대한 어떤 새로운 진입을 더 이상 만들어내지 못한 그 상황 때문에 이번 하락이 만들어졌다 이거로좀 아, 보고 있습니다 뭐 당연하게도 수급의 결과에 따라서 이번 하락이 만들어졌다 이런 내용인데 기존에 한 3만 2천 불 정도 됐죠 1월 달에 테슬라가 비트코인 결제를 지원하면서 본격적으로 3만 불 대에서 4만 불 위로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5만 2천 불 정도 되는 그 구간에 어, 그 시기 때 이제 기간 진입들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에 이제 6만 불 넘어서 6만 4천 불까지 올라가면서 점점 6만 불 위로 올라가면서부터 이제 가끔씩 어, 30%씩 나오는 조정이 종종 생겨났었죠. 이 새로운 시장의 상승 동력을 더 이상 찾아내지 못한 그런 매물들이 이제 눈치를 보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하락, 네, 매도세로 이제 접, 그 전환이 된 그런 상황인데 사실 당연한 수급에 의한 결과이기도 하죠. 일론 머스크가 트윗을 하기 전에 그리고 중국이 이런 각종 퍼드 소식을 내보내기 전에 이미 추세는 꺾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 추세가 꺾이는 것 자체가 어떤 하락장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약간 이른 시점이 있었죠. 대신에 이런 상황이 조성이 되면서 네, 추세가 약간 꺾일락 말락하면서 강력한 매수세에 있던 시장이 어느 정도 약간 중립적인 관점으로 전환이 되게 된 거고, 물론 하락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이, 그 이벤트 때문에 큰 하락이 만들어지게 되는 계기도 있었습니다. 과거 18년 때 상계 난이라고 하죠. 박은기 응, 어, 전 법무장관의 거래소 폐쇄 발언 때문에 급격하게 뭐 40%씩 갑자기 빠졌다가 다시 회복하고 이런, 예, 상황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랑 비교해보면은 지금 뭐 머스크의 트윗이라든지 이런 소식 때문에 어떤 단일적인 이벤트 때문에 떨어졌다 이렇게 보기엔 좀 힘들다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시장의 사이클로 인한 하락장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 시장이 좀 본격적으로 형성이 됐었던 기간을 한 17년, 16년 그때로 보는데 그때부터 이제 비트코인이 좀 급격하게 떨어졌던 었그 이벤트들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일단 17년도 7월 달에 비트코인이 이제 하드포크 소식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 캐시가 따로 떨어져 나왔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하드포크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시장에 악재로 작용을 했고요. 그때 비트코인이 40% 가까운 하락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어, 상승을 했다가 같은 해 17년 9월 달에 중국이 ICO 금지 소식을 발표를 하면서 예, 비트코인이 또다시 40% 가까운 하락을 보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런 그 단일적인 이벤트 때문에 하락을 했었던 케이스가 있긴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상기에 난 이후에 기프가 예, 40% 가까이, 가까이 끼면서 이제 상승장이 마무리가 되는 그런 어, 어, 그 하락장의 사이클이 시작이 되는 그런 시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2만 불 가까이 올라섰던 비트코인 가격이 6만 불 때까지 추락을 하게 됩니다. 거의 한 반년 가까운 시기에 걸쳐서 어, 하락을 하게 됐고, 이후에 18년 11월 달, 예, 본격적인 대하락을 이제 만드는 6만 불때 붕괴한 이후에 3만 불대에 진입하는 예, 그런 대하락장이 시작이 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한 2년 가까운 시기를 이제 바닥을 기면서 비트코인이 이제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9년 6월 달에 비트코인이 거의 한두 배, 세배막 오르는데 이제 알트코인들은 다 죽어 나가면서 도미노스를 다 이제 흡수를 하면서 네, 알트 고난의 대행진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비트코인도 이제 상승 이후에 하락을 시작했는데 진핑 비밀이라고 하죠. 시진핑 국가 주석이 그 블록체인 기술 육성에 대한 발표를 하면서 비트코인이 갑작스러운 급등을 보였다가 네, 이후 이후에 이제 거의 조, 저점까지 낮추는 그런. 하락이 나오면서 또 거의 반토막 가까운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년 3월 달에 코로나 빔 63% 빠졌고요. 이후에 20년 8월 달비트파이 거품 붕괴가 되면서 비트코인은 한 20% 정도 가까이 빠졌는데 이때 알트코인에서 많은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각각 이벤트가 나오면서 이제 대하락장이 끝나고 작년 10월 이후에 페이팔이 비트코인 지원을 하면서부터 어 다시 이제 본격적인 상승 사이클이 시작이 됐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하락이 어, 다시 한번 하락장의 이제 시작이 될 건지 아니면은 이전과 같은 조정 이후에 반등을 만들어 내서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어 내는 그런 시기가 될 건지는 어,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죠. 어 현재 비트코인의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였죠? 52,000불 붕괴가 되면서 갑작스러운 이제 하락을 맞이했었는데 그 하락세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거래소의 비트코인 유입량이 감소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유입량이 감소가 됐다는 것은 이제 잠재적으로 매도 물량으로 출리할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어느 정도는 줄어들었다 이런 식으로 좀 해소, 그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래소의 스테이블 코인 유입량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유입량은 이 비트코인을 구매를 해서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총알이라고 볼수 있는데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는 이 스테이블 코인의 유량이 늘어났다. 그리고 세 번째 비트코인 일봉상 이제 매수 지표라고 하는 그 오실리트 지표 있죠, 뭐 RSI라든지, 뭐 MACD 이런 각종 보조 지표들의 어 그런 매수 지표가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기간 진입이 다시 좀 시작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좀집계가 어 됐어요. 일단 그레이스케일이 운영 하고 있는 gbtc 상품이 있는데 이 gbtc 같은 경우에는 기간 진입을 상징하는 그런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기간이 비트코인을 직접 매수하지 않고 이런 그 펀드사의 상품을 사가지고 이제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는 건데 이 gbtc 상품의 프리미엄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어 일시적으로 약간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캐나다의 비트코인 etf 상품의 프리미엄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무래도 이전에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난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 기관들이 아무래도 매수가 약간 매력적으로 느끼고 있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 않나 그래서 매수를 조금 차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이런 데이터가 나온다고 해서 뭐 바로 비트코인이 반등을 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저점을 낮춘 다음에또 다시 올라가거나 횡보를 하거나 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만 어쨌든 과거 케이스를 봤을 때 시장의 낙관적인 그런 의견이 분분할 때 그런 좋은 소식들만 나올 때 시장에 진입하는 것보다 지금같이 약간 비관적이고 약간 공포감이 조성될 때 시장에 진입하면서 이 매수를 진행하는 게 승률적으로는 확실히 과거 케이스를 봤을 때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과감하게 좀 매수를 진행하는 편이 손익비 측면에서는 훨씬 유리한 그런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예, 확실한 그 대비책을 세워놔야겠죠. 주요 그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었던 기준점이 5만 2천 불인데 그 가격을 넘지 못한다고 라 하면 그냥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오는 일시 반등에 지나칠 수 있기 때문에 요 지점도 약간 예,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희망회로를 풀로 돌려가지고 또 이제 풀면서 때려가지고 예, 무조건 여기서 존버해야겠다 이렇게 하안 안 됩니다. 이번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52,000불 이상을 회복을 해줘야지 다시 추세가 회복되는 그런 기준될수 있기 때문에 유지점도 한번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개미의 입장으로서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근거가 보이고 데이터가 나올 때는 그쪽의 시장에 맞는 방향으로 배팅을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일단 조심하셔야 될게 이번 큰 상승과 하락을 거치면서 많이 깨달으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누누 강조하지만 늘 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어, 포트폴리오 분산이라든지 손절가를 잘 걸어둔다든지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들을 다시 한번 어, 새겨두신 다음에 그동안의 약간 그 광기에 예, 휩싸였던 그런 분위기를 다시 한번 좀 환기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어, 그런 시점이 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어,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 유의하실점 인생의 한방이란 건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투자도 꾸준히 할수 있는 게 예, 진짜 실력이라고 할수 있겠죠.